이가이고 <laughs> Thank you. I go Thank you. Can I hear your, your name? name? Yeah. Uh, well, I have. You can take a photo, I h e a r y v e r I I t o I I o n e I n e I I o n 기업들이 소재하고 있으며 오늘은 스콜코브에서 주방 및 대학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스코브 is called the Russian Silicon Valley. Uh, 준비를 해서 uh, 이제 저희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Good a f t e n o o n ladies and gentlemen. And we will officially start our meeting. 예, 안녕하 오늘 간담회 진행을 맡게 된에드기 프리스벤처 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Hello e v e r y My name is uh, m 이곤 I'm from the d i v r 네, 귀한 걸음해 주신 러시아 전문가 및 한더 과학기술 혁신센터 아, 첫, 아, 저희 대덕이노스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I w e l c o m e once again for all the distinguished Russian delegation to our o c i a t o n o d a y 그리고 참석해 주신 기업 임원진 분들도 아, 저희, 저희 방문을 환영합니다. Also I want to uh, thank you for the, the participants from our uh, uh, region as well. 네, 먼저 귀한 걸음 해 주신 러시아 전문가 및한남 과학기술센터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First of all, I want to i n t r o d 한국과 러시아 간 기술 협력 및 다양한 비즈니스 교류를 지원해 주고 있으신 한학기술센터석원 센터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t s e o o n the director. I will come, come in f r o n t of you. So, o d o e e i e n t f o r you. to observe me and for me to see all of you. My name is o l s i s I am Deputy CEO of, of the Skolkova uh, Forum. It's actually uh, an arm of Skolkova Foundation uh, in charge of all the largest uh, technology events uh, which we run in Skolkova.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올레 보샤즈라고 하고요. 스콜코보 포럼을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저희 스콜코보 그 포럼에서는 여러 가지 기술 이벤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이벤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The same, uh, same time, are the in well. 그래서 이 오픈 이노베이션은 러시아에서 열리는 가장 큰그 기술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 would say a few words about the skoko foundation itself. 스코코 재단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It's a governmently established the structure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10 years ago. 러시아 정부에서 10년 전에 만들어진 재단이고요. with the main objective to foster and support innovations and startups in the country. 그래서 러시아의 이노베 n 션 o v a t i o n the s t a r 하 of the country, the start of t e e a r e l o c a t e d n e c y t r y o e c e a r e s And uh, we have uh, 2,200 startups as our residents. 그 uh, and all of them are divided into four clusters IT, biotech, industrial technology, uh, and energy efficiency. 그래서 이 회사들이 2,200개의 회사들이 4 개의 클러스터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I.T. 그리고 바이오 쪽 산업 기술 어, uh, 아, 그 에너지 효율성. 이렇게 네 가지 클러스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So, 500 or more in each of the 그래서 각그 클러스터별로 한 500여 개의 회사들로 구성이 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we 저희 스콜코보에 입주해 있는 회사들은 정부가 법으로 지정을 해서 그 세제 혜택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그런 기관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So in other words, uh, startups which are our residents almost uh, do not pay taxes for the first uh, 10 years. 그래서 10년 동안 저희 스쿨코브에 입주해 있는 스타트업 회사들은 거의 어, 세금을 면제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o territory and we have a number of different b u i l d 100,000 m e t e r 그래서 지금 이게 보시는 게 저희 조감도예요. 스콜코보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건물들이 위치해 있고 유럽에서는 가장 큰 이런 테크노파크로 불리고 있습니다. Uh, we have s k o k o v a b o u t 150 companies and uh, 45 R&D centers located in s k o k o v o 1 5 0여개그 저명한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요. 45개의 연구 기관 역시 스콜코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 m f o i n t e r n a t 스콜코보 벤처스라고 해갖 투자를 유치받을 수 있는 기관 역시 운영이 되고 있고요. and we a Uh, which is a uh, university uh, which we established jointly with MIT. MIT하고 같이 설립한 스콜텍 대학교 역시 저희 스토코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Uh, as we have for quite a few times so I will uh, rather switch uh, in, uh, to the next presentation just want to mention our key events because uh, we normally have two l a r g e events uh, its startup village w h i 그래서 소고는, 소개는 그렇게 간략하게 해 드렸고요. 저희 이제 러시아에서 이루어지는 어, 어떤 행사들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5월 달, 올해 5월 달에 스타트업 리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i 1 15,000명 정도의 참석자들이 참석하는 그런 이벤트인데요. And uh, another important event is the Open Innovations Forum in October and I'll have several slides uh, on this event. 그리고 또 이제 저, 또 다른 중요한 이벤트가 10월 에 열리는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행사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좀더 다른 슬라이드를 하고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So that's actually our f l a g s h i p event o n Innovations Uh,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uh, eight years ago. It's a perfect platform for both government and business uh, and startups uh, to discuss uh, latest technology trends 그 저희 오픈 이노베이션 포럼은 저희 쪽에서 하고 있는 어떤 이런 기술 이벤트들 중에서 제일 큰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주체로 시작이 되었고요. 정부에서 후원을 하고 있고 지금 8년째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를 통해서 정부라든지 기관이라든지 회사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최신 기술의 어떤 트렌드라든지 동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들과 이노베이션 협업들은 좋은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에참석을 함으로써 이노베이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든지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자신들 쇼케이스를 통해서 관련돼 있는 어떤 업계 분들하고 네트워크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 수도 있고요. Uh, actually uh, we have uh, deputy prime minister as the head of our organizing committee. 그, 그 총리분께서도 이번 예, 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구성하는데 그, 구성하는 데그 중요한 지책을 맡고 계세요. 그래서 예, 한국 총리 정세균 총리분도 참석을 하시고 러시아의 총리도 중요한 우리 그 오픈 이노베이션의 중요한 직책으로서 참석을 하시게 됩니다. Uh, on the full, uh, forum volume. 네, 그래서 저희 그 포럼이 진행됐던 어떤 볼륨 수치를 보시면 이 슬라이드와 같고요 보시다시피 작년에는 2만 명좀 넘게 참석을 했습니다. And, uh, we had participants from more than 100 countries. So it's a really international event. 그 참가 국가를 보면 100개국이 넘어 가거든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국제적인 행사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And, uh, we, we had, uh, at, uh, 150 150개 세션을 통해서 700여 명의 연사분들께서 연설을 하시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a n uh, 200 startups uh, had their e x 그리고 오프닝 이노베이션 포럼을 통해서 200여 개의 스타트업 회사들이 그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본인들 어떤 이런 프레젠테이션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So this year we are going to discuss the shared digital future. It would be the forum main topic. 올해는 그 디지털 미래를 공유한다 이런 걸로 주제를 삼았는데요. 그래서 이 디지털을 미래에 어떻게 공유하느냐는 주제를 또세 가지로 세분화했습니다. 디지털화 커넥티비티, 세 번째는 플랫폼 이렇게 세 가지로 니다 uh, but actually uh, as I mentioned as we have more than 100 sessions. Uh, each session is devoted to a certain industry or topic. 그 돼, 에, 돼 so you can i m a g i 지뭐 that uh, we a 지 e trying to 되 o v e r s o you c a n a g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커버를 하는 분야는요. AI라든지 5G, AR, VR, 디지털 헬스, and n e 5G, AR, VR, i 체크,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So this year we have uh, the Republic of Korea as a partner country. So 올해는 대한민국도 공식 파트너가 uh, 되었고요. That's actually the reason why we are here. 그래서 그런 이유로 저희 사절단이 방문한 이유도 있습니다. And, uh, expect, uh, 그래서 이렇게 한국이 공식 파트너로서 그 정세균 총리님을 비롯해서 각 정부 기관의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실 예정이고요. I think uh, I, I would stop here. I would uh, say that there are a lot of o p p o r t u n i 그래서 이 포럼이 굉장히 규모가 크고 여러 가지 주제로 이루어지는 만큼 다양한 분야로 참석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So 네, 국관도 따로 별도로 설립이 니다 We will have a number of sessions uh, organized by uh, our, our Korean partner s a n f r e n d s 그래서 한국에 특화된 어떤 세션이라든지 한국 연사분들께서 그 맞게 되시는 그런 것, 어, 그 세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전시관을 통해서 스타트업 회사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품목이라든지 기술들을 시연할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And uh, my last comment is that uh, apart from the fact that uh, the Republic of Korea is our partner country, I would like to mention on, and to stress once again that Skoko is celebrating 10th year uh, anniversary this year. 그, 그 so we l o o k forward to h a v i a very uh, dynamic, large scale, and uh, top tier event. 그래서 이제 10주년을 기념하는 만큼 원래 이 행사가 굉장히 큰 규모로 이루어지는 행사지만 올해 1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좀더 많이 투자가 되고 좀더 어그어그 특화된 그런 행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So thank you very much.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카잔 IT 파크 잠시 기간 소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Let's uh, hear the introduction of a Kazan IT Park next. Uh, thank you for having us today.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Uh, I will introduce you briefly uh, our tech park. 네, 저희 테크노 파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Our tech park was built in 2000. 네, 그래서 2009년에 설립이 됐고요. It was built by federal program of creation t e c h n o p a r in uh, Russian regions. 네, 그래서 러시아의 어, 어떤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어떤 프로젝트입니다. Uh, we have two plants uh, in t o cities. 그래서 two cities. 아, 그래서 지금 두 개의 도시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테크노파크나요? First p n t we opened in 2009 in the city of Kazan. 그래서 2009년에 처음으로 카잔 도시에 위치한 테크노파크를 열었고요. s n d p l a we opened in 2012 in city of a b e r z a l y 2년에는 다른 도시에 위치해 있는 테크노파크를 열었고요. Second largest r e g i o n 아그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합니다. 거기에 두 번째 테크노파크가 열렸고요. 그래서 저희 그 테크노파크의 목적은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IT 회사들을 하나로 집결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it can be small companies it can be uh, big it companies and uh, the government companies. 예, 뭐 정부 기관이라든지 IT와 관련된 그런 모든 uh, 기관과 회사들을 집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Nowadays we have uh, 142 IT companies. 지금 현재는 142개의 IT 회사들이 위치해 있고요. f t h of t e start-ups. 40개 정도는 작은 스타트업 회사들입니다. Uh, all the start-ups, are IT start-ups. IT 관련된 스타트업 이고요 And uh, uh, we have our own business incubator where we helping t h e s e start-ups to grow 그리고 그 저희 파크 안에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라고 해 가지고 그 스타트업들을 도울 수 있는 예, 이런 시, 어, 시스템도 가지고 있고요. Uh, we have a c t u a i the main uh, point of our i in 그리고 저희가 IT 파크인 만큼 저희 고유의 uh, 데이터 센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Uh, here we e accumulated all the uh, techno services that we can uh, give to our partners.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어떤 이런 다, 어 이런 데이터 기술들을 통합을 해서 어, 공급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러시아 시장 쪽으로 진출을 원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시다면 어떤 그런 데이터 같은 거를 저희 데이터 센터에다가 저장하실 수있겠네요 uh, we have uh,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 하고 있습니다. And for about 65% of our employees 하고 있는 65% 정도의 임직원들이 다이 아카데미 출신이에요. So we are making IT s p c i a l for us 저희 그 파크에서 일할 수 있는 IT 스페셜리스트들을 내부적으로 이렇게 육성하고 있습니다. We have IT a c a d IT Lyceum, and we have IT faculty in n s 그런 어떤 아카데미 뿐만이 아니라 뮤지엄과 관련 기관들이 위치해 있고요. IT park is t h i t of making a, a big IT events in our Republic. 그리고 IT 관련된 이벤트들도 많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As you see, w e making e v e n t s with a lot of big IT companies from Russia and from abroad. 러시아와 에 위치해 있는 유명한 저명한 IT 회사들하고 같이 이런 이벤트들도 하고 있고요. And w e inviting you to our t e n park to visit s o o n possible. 그래서 여기 계신 기관에 사장님들께서도 기회가 되신다면 저희 테크노 파크를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감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다음은 웹이노이션 잠시 알트 들어가겠습니다. Web Innovation uh, introduction. And thank you very much for having us here. So, I represent the International Department of uh, v b Ventures Company. It is a daughter company of Russian State Development Corporation called v b 네. 그래서 저희 v b 아 사나의 아그 설립이 된 BB 비 uh, BB 벤처스에 uh,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Uh, BB is um, like twin b r o e r of Korean KDB, so it's formally uh, known as National Bank uh, State Development Bank. Yeah, 그래서 그 한국의 KDB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BB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개발 은행이고요. Uh, so where like t h e we are 100% all on them like their venture division uh, dedicated to finance and to invest in startups 그100 벤처 어, 나 아니면 그, 어, 스타트업 회사들에게 투자를, 하는, 투자를 돕는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고요. Uh, we have two major uh, direction of our activities we act as classic venture fund and also we're in charge of two state programs called digital economy and national technology initiative. 그래서 그 벤처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디지털 쪽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Uh, so three our activities are direct investment into innovative projects.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떤 그 인novative 한 프로젝트에 투자도 하고 있고요. Uh, we also can join o r e s t a b l i s h joint uh, venture capital funds both on the russian market and on i n e i n t 러시아 마켓이나 어, 그 인터내셔널 국제 마켓에 벤처 캐피탈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Uh, we are in negotiations uh, with our Korean counterpart called t e d o venture partners to establish such a fund jointly with Korea 그래서 대덕 어, 그 배처와도 함께 어, 러시아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어, 기회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e s t a b l i s h e d this fund will finance uh, 그래서 지금 이 양방향으로 투자를 하는 걸 도우려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러시아 회사들이 한국에 진출하는 것도 도우려고 하고요. 한국 회사들이 러시아에 진출하려고 하는 것도 듣고 있습니다. Uh, we also hold different um, e v 그리고 다양한 어, 그, 글, 어, 프로모션을 통해서 러시아 회사들이 글로벌 마켓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픈 이노베이션 포럼에도 저희도 참석을 합니다. u this is a contest for Russian startups who will pitch before 네, 그래서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픈 이노베이션 이벤트에 한국이 공식 파트너기도 하기 때문에 또 저희 쪽에서 콘테스트를 어, 통해서 스타트업들이 한국의 회사를 하고 같이 연결이 되고 뭐 투자까지도 연결이 될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어그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뭐 그런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주요 사항이고요. 네, 이 정도로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폴리테크닉 대학은 소개 대신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Polytech University Introduction. We will actually play the video introduction. Yeah, just to s p e e e has been asked, been asked I would like to demonstrate a video film o u our university. 네, 그래서 지금 시간도 좀 많이 늦어지고 해서요. 비디오 영상으로 소개를 대신 하겠습니다. n a t i o n a l educational and scientific practices. Positive changes gave the university the opportunity to occupy a stable position among the leading scientific and educational centres of the world. Within its 13 educational and scientific institutions, over 50 bachelor and more than 200 master programs are available to students. The structure of the university includes 13 basic institutions where students are trained in technical, economic and humanitarian areas. In the area of scientific research, the Polytechnic University has positioned itself as a major multidisciplinary research center. In addition, super sectorial scientific areas are actively developing at the university in additive and supercomputing technology and aerospace research.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complex is the innovation c e n t e r of the university. High-tech laboratories are created here, equipped with modern world-class facilities. Moreover, the supercomputer c e n t e r Equipped with the most modern computational systems is one of the most high capacity computer systems in Russia. Today the university combines all the features of a research, innovation and entrepreneurial type of university. Among its partners are more than 200 Russian industrial enterprises and about 100 high-tech foreign companies. For decades, the Polytechnic University has conducted successful international activities. Particular a t t e n t i o n has been paid to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university. This framework of university internationalization more than 18 international educational programs in English including double degree programs with leading partner universities have been developed. The university has developed partnerships with the world's leading universities and research centers expanding the program of academic mobility. The university is open for cooperation and joint projects with universities all over the world. Combining the potential of foreign industrial partners, the university implements its breakthrough scientific ideas by promoting the results of research, technology and experience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is contributes to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education and the introduction of new educational technologies. In April 2016, The Polytechnic University became the first Russian University to open a representative office in China, in Pudong, new district of Shanghai. The aim of the representative office is to promote the brand Polytech in China and in the whole Asia-Pacific region, as well as to increase the reputation and competitiveness of our university as a leading engineering, innovation and entrepreneurial University of Russia. The next step in promoting the Polytech on the world stage is one of close cooperation with the higher education system in Spain. In April 2017, we opened an official information center in Madrid. The new information center provides everyone with information about the educational programs of SPVPU. One of the basic principles of the educational process at the Polytech is the essential participation of students in the research process. The university has about 200 research laboratories and centres, more than two dozen small innovative enterprises, a technology park and a business incubator. While studying at the university, students become independent, creatively-minded researchers and inventors, organisers and coordinators of complex scientific and technical projects. In 2013, the Fab Lab was opened at the Polytechnic University. This was the first in the universities of St. Petersburg, a unique workshop for students where they can implement their creative scientific ideas University students are provided with everything necessary for study and recreation, a fundamental library, reading rooms, a modern sports centre and comfortable student dormitories. The Polytechnic University creates a special cultural, creative and intellectual environment. The White Hall of the University is a unique concert hall located at its very heart. In their spare time, students have the chance to become radio presenters or video operators, players in the hockey team, or actors in the theatre, or singers in the choir, or builders of a racing car. The Peter the Great St. Petersburg Polytechnic University continues to be an essential source of opportunity for the discovery of fundamental science and the trajectory for education and engineering into the future. 요약하는 네, 러시아 측 소개는 모두 마무리되었고요. 시간 관계상 다음 분이 대동이 노트 벤처 패 속인데요. 최대한 짧게 안내도록 하겠습니다. Next, we would like to introduce uh, about Daedang Innovation Venture Association. Good afternoon. 어서 오세요. For a productive exchange meeting, I'm going to briefly explain our association. Our association is as known as Diva. Diva Co. DIVA means e d o c i n o p o l i s Venture Association. We are now in the d e d Innopolis area. We need this, there are five Innopolis areas in Korea, current, currently in Korea. Innopolis is designated for the construction of a public research complex in 1973. This shows the reason why d i v i is comparative compared to other institutes. i n o p o l i s d e d o Is composed of 26 government funded research institutes and seven universities and more than 1,700 companies. Also, there are, one, there are one third of PhD holders in Korea working there. Yeah, let's get to know more about DIVA. DIVA is established in 1996. We have been doing business for more than 23 years. And Changupak of Weworld has been appointed as the Minister of DIVA. Thanks. Uh, it shows the, our organization chart. Please refer to the hands up. And eight venture companies teamed up for National Council of Venture Groups. DIVA is leading it to the best for the venture companies in Korea. These are the, our valuable members. We are looking for better ways to keep the big relationship between r with our members. Next, it shows our history. I would like to highlight three moments in our business history. Firstly, 2011, we received the Presidential Award on the job link section and also award commendation from the Ministry of SME. And recently, 2018, we were registered as an accelerator which is boosting and incubating the start-ups business. Diva is as known as the best leading innovative association and partner for venture companies in Korea. There are four sections that we are specialized in. First of all, research. We run Daejeon Young Startup Committee and Enterprise Institute. It supports young startups and enterprise institutes through regular forum and exchange meetings. And next, investment. We are doing, we've been doing activities such as seminars, forums, and IEL demonstrations to support and incubate startups. And lastly, networks and support growth. Approximately, there are 1,400 members. They are our asset and strengths. So our role is to represent their interest and hindrance for the best for the company's i n v e s m e n So we are doing, we are, doing um, we are making exchange forums and exchange meetings to grow and to support and the sorry to support growth we are doing government funded project and job creation project to support and to find optimum solutions for the venture companies in e j a Daejeon Young Startup Committee is one of our best practices to support startups. It was established for the success of entrepreneurs we, through networking, seminars, and forums, and exchange meetings. So we expect e d t it would create a new environment between old and new generation to share information and develop their business. Thank you for listening and for more information, please refer to the handouts. 네, 이제 양측 기관 소 u 가 모두 마무리되 u 다음은 기업 you. 이 h 는데 기업 o u Thank you. 서 h a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고 a n k y 년 u Thank y o 그리고 저도 연구소 출신 h 데이곳에 o u t 아, h 연구원 출신 창업자가 많습니다. So 20 years ago, I made a startup and I started my business. And in this facility, uh, there are many uh, the young entrepreneurs uh, like myself. 아, 5년 전쯤에는 제가 연구소 연구원으로서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But about 25 years ago, I had a chance uh, to visit Moscow as uh, the lab, uh, researcher. 아, 그리고 창업한 이후에도 20년 전에 창업했으니까 창업한 이후에도 아, 모스크바를 두번 정도 가봤는데. and also after I made my startup company, I had a chance about two times to visit Moscow as well. 아 그래서 그 비즈니스의 장벽이 굉장히 높다는 어, 인상을 가질 수 없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at the time when I visited Moscow, I felt there is a big obstacle to to be able to have a business with uh, Moscow. 에그 아, 이유는 첫째 그 수입 관세가 워낙 높다 보니까 비용이 커서 어, 리스크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The first reason I uh, felt is t h e taxation for e import t a x was too high. 아 어, 근데 지금은 많은 시간도 지났고 아마 상황도 많이 바뀌었라는 기대하에 어, 회원들이 이렇게 모인 것 같습니다. But uh, I'm talking about 20 something years ago, so the, the time has to pass, and I'm sure the environment right now for the business will be enhanced. So that's why we are all gathered here together, along with our uh, the partner companies. 오늘은, uh, 사, so today, among 330 uh, partners, we have a few partners with us. 그래서, uh, 어, 계속해서 우리 협회로 연락을 주시면 상호 결연할 수 있는 그런 어, 좋은 어,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So not only today, but let's uh, keep in touch. We have a lot of members who w i l uh, waiting uh, for the chance of a business. So just keep contact with uh, Diva, and uh, I'm sure this will, uh, can continue to her f u t h e r business. 어, 우리 회원들의 좀더 많은 시간을 하해서 인사말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So, yeah, nice to meet you, a Thank you. 부지역 어, 백부장께서 말씀하셨죠. 조금 구체한 설명하면 그 스코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작년에 한국 기업들이 실제로 참여했습니다. 를 다섯 개 기업이 참여해서 지금 현지화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그 중에 두개 기업은 기술 기반 기업인데 그 자동화, 오토메이션 쪽하고 사람 로봇 쪽에 있는 두 기업은 기술 고도화를 목적으로 해서 스코폴과 입주하기 위해서 지금 입주 신사가 완료 단계에 있어 아마 올해 어, 초 입주할 예정입니다. 조건은 기본 조건이 어떻게 적용니까요 그 입주에 대한 기본적인 자격이라든지. 어, 입주 조건은 그, 우리 막침이 다시 얘기를 해주겠는데요. He wants to know the requirements for becoming a resident of Skokul, if you may. Uh, the, the requirements is that uh, your project has to be a tech innovation project related to R&D because Skoltech is not for mass production, it's only for R&D. Uh, R&D is commercialization, so it has to be a, a project related falling to one of the scopes of the cluster, so energy efficiency, bio-net, uh, IT or industry 4.0 or it's also advanced industrial technologies. Uh, the second thing, it has to be uh, something new and really innovative. So it doesn't have to be a replication of something which has been already done, but it should be a new application for, for really uh, innovative project because it will be examined by the board of uh, independent experts. So uh, the third, it has to be a, a team capable of successfully implementing this project. 그 입주를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사항은 일단 기술 관련된 이노베이션 회사에 의하되고요 r d 갖추고 있어서 이런 거를 통해서 상업화될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거를 보유하고 있는 거를 전제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네 가지 클러스터에 해당되는 프로젝트를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가지 클러스터 다시 말씀드리면 에너지랑 바이오, IT 그리고 4차 산업 관련된 이런 것들이 저희 네 개의 클러스터고요. 그리고 그 진짜로 이노베이션 한 어떤 프로젝트를 갖고 계셔야 돼요. 기존에 존재하는 거를 카피한다던가 이런 거는 안되고요. 뭔가 진짜 새로운 것을 보유하고 있다면은 저희 이사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예, 그 I would just add that our soft landing program offers the opportunity to work closely with project managers, which actually uh, which get to know your project in advance and which help you, for example, with preparing an application, you know, to better formulate it, to single out all the advantages of the project which could be beneficial when you officially apply for the status. 그리고 어떤 이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 프로젝트 매니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저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뭐 양식을 작성해야 되고 어떤 캐터고리에 내가 더잘 맞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어 사전에 좀 사, 어, 그 검토해 보실 수 있고요. 조금 더 구현 설명하자면 일단 그 우리 회장님께서 20년 전에 진입 장벽이 높다고 했는데 이스코로보라는이이코시스템이그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그리고 소프트 랜딩 그말 자체로 러시아 그 시장에 안착하는데 그 안전하게 할수 있는 그런 보호막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저희 기업들이 러시아 측 진출하려면 네. 직접적으로 컨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한나센터에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는지 이런 네. 부 저희가 저희 한나센터는 지금. 뭐 거의 다 저희 제원은3개국을 합니다. 3개국 영어 로시아한 거. 그래서 아마 언어적인 측면에서 영어가 힘드시거나 하면 저희 통하셔도 되고 영어에 뭐큰 어려움이 없으면 직접 하셔도 되고 근데 어, 뭐 어쨌든 간에 그뭐 요건들을 갖추고 계시면 저희 정부에서도그코로스텍에서도좀 알아야 이게 파울업도 하고 또뭐 찾는 게 어, 스코퍼는 나게네개 분야 이렇는데또그외 분야도 있을 것이고 또그외또뭐 그 생각지 못한 그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생기거나 할때 저희들이 혹시 도움이 될 수가 있 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 이제 더 좋겠습니다. 그 사전 연례를 통해서 하는 게더 기업 입장에서는 좋다는 말씀이시 아마 그 그러게 아마 더 편할 겁니다 사실 기업분들 지리하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네. 네. 네. I have a question about open innovation expert. Uh, which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evaluate? Like product cycle, experience about product cycle or technological power to change the market? I just wonder which factor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evaluate the content in p e n innovation expert. 200 startups uh, taking part in the Open Innovation Expo. As you said, we call it Startup Bazaar or whatever. Uh, and we are discussing right now uh, general involvement of uh, Korean uh, companies into the Open Innovation Forum. And uh, one option could be taking part in the uh, common uh, Korean, the general uh, Korean uh, pavilion. And the second option uh, would be taking part in, in uh, the general exhibition, uh, but we need to understand uh, jointly with CorusTech the total number of start-ups uh, and companies who are interested uh, to take part in the exhibition, and uh, taking into account uh, this figure. Oh, sorry. <웃음> 네, 저희 오픈이노베이션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 한국관을 통해서 진출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전시관을 통해서 전시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진출을 하실 수도 있고 오픈이노베이션에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참석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좀 자세한 그런 사항은 저희 그 한노과학기술협력센터를 통해가지고 어, 추후에 논의를 좀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so, uh... 그래서 한국과 으, 같이 함께 참석을 하시던가? And the second option to be, uh, to place I said, I would say 10 or 20 startups uh, uh, among the other participants of startup bazaar. 그리고 뭐 10개에서 20개 정도 스타트업 회사들이 모여 가 전시회 한쪽에서 뭐 바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참석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I have uh, pictures uh, of the previous startup bazaar uh, in my smartphone and uh, I can share uh, with you uh, during the formal uh, o application. So after we finish.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오픈 이노베이션에 참석하려고 관심이 있으신 기업들께서는 저희가 이게 지금 처음 한게 아니고 이전 해에도 진행을 했었고 여러 가지 자료들하고 사진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공유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공식적으로 뭐 참석하겠다는 의지라든지 제안을 해 주시면은 정보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m, Demonstration type, that would be like a demo, there is a new type of... Actually, we, we can discuss and it's very different formats. There could be exhibition booths, there could be a kind of pitch session, 오픈 이노베이션은 저희 쪽에서 구상을 해갖고 진행을 하는 어떤 그런 행사기 때문에요 꼭 굳이 뭐 전시 관에만 참석을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뭐 연사로서 뭐 스피치를 하고 싶으시면은 그런 쪽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이런 거 이제 공식적으로 제안해주시면 좀더 검토하고 어떻게 하실 수 있을지 조언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